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수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예, 9편 입니다 자 나는 예 나는 이렇게 예, 성공했다는 주제로 예, 9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50대 분들이 예, 밑바닥까지 추락하시고 여러가지 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어 시기에 성공하는 방법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꾸준히 청시 하시게 되면 1년 안에 서민가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9편 선물 옵션 성공 비법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이내로 오늘은 방송하겠습니다. 자이좀뭐수익률기가그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오버를 한다든가 장기 투자하기가 아, 어렵습니다 자또 그 기본적인 저번에도 어, 누가 좀 질문을 하셨던데 예, 뭐 120분봉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면 120봉이 있죠 그죠 예, 120분봉에 MACD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마인드로 가지고 계시냐면, 이 MACD가 매도 신호가 지금, 12월, 그죠? 12월, 아, 아, 2000년 1월 21일 날, 11시에 매도 신호가 떴죠, 그죠? 떴는데 이게, 그 다음날 또 폭동을 해버렸죠. 이 매도 신호를 계속 그렇게 매도 마인드로 가져야 되십니다. 이게, 이 매도 신호가 나와있을 때는 매도 마인드로 가지고, 일부는 한 50%는, 어, 풋으로 가져가는 거죠,고요. 나머지 5 0로는 당일 매매를 하는 거죠, 당일 매매. 쭉 가져가시면 계속 지금 매도 방향입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이 났죠 그죠. 예. 이것도 이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예. 일봉상, 그죠. 서울은 선물차트 일봉상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예. 매도 방향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예. 급하게 예. 폭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매수 신호가 날 때는 이3일 동안이죠, 삼사일 동안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그죠 이런 MACD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아, 이 매도일 때는 매도만 하는 거죠. 매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그날 그날 이제 분위기는 이제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때는 어떻게 매도로 들어갈지 진짜 이게 매도 신호인데 매도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때의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서 매도 방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으로 카페에 문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어떻게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 어? 뭐, 금, 금요일이었죠, 그죠? 1월 31일 날. 이때는 매도 신호가 안 났는데, 어떻게 그럼 매도가 들갔겠냐 그죠? 그니까 러 계속 매도로만 어,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아, 이제 외국인이, 보세요. 지금, 주식을 4,276억이나 지금 팔았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는 샀다 팔았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 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뭐, 평생, 저를 의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이거죠.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이러하는데 예, 어떤 기본적인 예, 특성은 외국인 지금 출시를 이렇게 계속 합니다. 뭐 한꺼번에 뭐 몰빵을 하질 않아 이 친구들은 계속 무적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예, 동시 효과 때는 또 엄청 팔아 버리죠, 그죠? 예, 확실히 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도, 그죠? 외국는 어, 선물 매도가 또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선물은 오히려 선물 도 샀어요, 그죠? 고0 0이나 이렇게 에, 막 혼란을 빠뜨리죠. 이렇게 이제 사더라도 또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가 또쭉 나왔지 않았습니까? 1793억이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아,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 느끼게 돼요. 느끼면서 이걸 자꾸 보물해서 이제 그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액션을 취할 때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또 계약수를 좀 높여가지고 확 당기는 거죠. 에? 그리고 또 이제 호가잘량이죠. 호가잘량이 뭐 어? 엄청나게 그죠. 어? 매도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이런 이제 기운을, 응? 이 기가, 매도기가 셀때 매도방향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취하면서 과감한 도전정식이 필요합니다. 이 도전정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야 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 모의투자를 통한다든가 실질 이 장을 바라보면서 에, 그런 힘을 길러야지 이게 에,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음. 아, 그리고 지금, 콜 옵션은 77억을 매도했습니다. 붓 옵션은 104억을 매도했죠. 자, 양 매도를 하는데도 어, 폭락을 해버렸죠, 그죠? 고가 저가가 어떻습니까? 291.50이 291 고가였고, 저가는 284.80. 아, 무려, 그죠? 무려 뭐 거의 7포인트 가까이 예, 폭락을 해버 뭡니까 고가 저가 폭이 생겼어요 그죠? 7% 아침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마치 올라갈 때 그죠? 올라갈 때 해놓고 이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빨간색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빨간선을 한번 보, 하방을 시켜놓고 다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또 뚫었다가 결국은 빨간색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21선이죠, 그죠? 빨간색이 5분봉의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시 2시 반부터 그죠? 2시 반부터 결국 하락하는 어, 응?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를 하면 이렇게 그 덴통을 다 한단 말이죠. 매도일 때는 매도 방향만 한단 말이죠. 응? 매도 방향만 한단 말이죠 매도 방향만 매도를 하고 그죠 거기서 이제 청산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매도 신어놔 매도를 갔다가 다시 막 그냥 조금 손실보고 그죠 다시 매도로 들어가서 이빨에 당기는 먹는거죠 그래서 이 5분봉이 예, 지금 대단히 예, 수익이 높으니까 물론 요한 방향만 맞춰도 말이죠 예? 옵션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 상상 상상을 넘었습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이 옵션 투자하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보세요, 그죠? 이, 뭐, 푸트인데 30%가 터지죠, 그죠? 30%가 터져. c 아, a l 인데 30%가 마이너스고, 그죠? 푸 u t 38%가 불었습니다. 이건 이제 월물 옵션이죠, 월물 옵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또 대단하죠. 위클리 만의콜290 자리를 같으면 60%가 많이 났습니다, 그죠? 콜은 근데 푸스는 58%가 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전날 0.67이었는데 1 0 6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58% 아주 지금 푸스에서 어... 초대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콜은 완전히 뭐 개박살났습니다, 그죠? 이게 삼월 물인데 한해이 개박살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예. 대단히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월달도 끝났고, 이제 2월달로 접었던데, 2월달은 또 강한 언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지금 또. 자, 이제 봅시다. 3월달, 그죠? 3월달 풋을 한번 볼까요? 3월달 풋, 285짜리. 이게 이제, 저가는 0.8일이었는데, 1월 20일 날. 이건, 이제 파, 이건 3월달 푸 인데 285 짜리 여기 0.81 하던 게 지금 6.81 8배가 터졌죠 지금 그죠 이렇게 0.81 같으면 양매수를 하는 거죠 콜도 이 가격대에 양매수를 해서 푸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러면 콜은 뭐 제로가 되더라도 이게 8배가 터지니까 큰 대박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1월 20일 같으면, 1월 20, 그죠? 1월 20일 날 저점이었죠, 그죠? 1월 20일 날. 자, 1월 20일 날이 이날이죠, 그죠? 1월, 1월 20일 날, 이날입니다. 이게, 아, 최고가에 갔던 거죠 그렇죠? 그죠? 이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제 콜도 매수하고, 포도 이제 매수를 해서, 예, 이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뭐 올라가다가, 아, 내려가 버렸죠, 그죠? 이게 그냥 크게 또 어, 폭락을 하는 하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들 배가 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음, 이제 음, 설날 그죠? 설날 끝나고 난 다음에 폭락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십자형 만들고 어, 그 다음날 다시 또 하방으로 가버렸고 음, 그 다음날도 또 박살나버렸죠 또6일선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예, 이렇게 그동안 올랐던 거 지금, 내려오고, 이때, 외국인들이 12월, 12일날 대량 매수했던 그 가격대에 근처까지 이제 내려,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자, 무시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 예, 폭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암울해. 암울합 자, 그래서, 어, 그날 그날 대응은 예, 외국인의 예, 동향을 파악해서 주식인 어떻고 예, 이제 선물은 또 그죠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비중이 높은 쪽으로 달라붙으면 됐죠 거기다가 호가 잔량도 매도 호가가 대단히 크게 작업했기 때문에 또 지표상도 그죠 매도 쪽에만 신호가 나올 때 매도 방향으로 임하시고 그죠? 또뭐 양봉이 뜨면 또 일단 뭐 이유를 실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쭉 갔다가 가다가 어? 그죠? 매도 신호가 한번더 갔다가 또 매수 신호가 한번또 손절했다가 다시 매도 방향으로 막판에 크게 실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MACD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하시면 에, 여러분이 이제 큰 손실은 안 당합니다. 왜냐면, 큰 손실을 당한 이유가 이 신호를 무시했을 때, 예, 무시했을 때, 아, 또 다시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이럴 때, 한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 박살납니다.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아, 필히 매도 방향으로 어, 지금은 예, 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어, 이 일봉상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 방향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 120분 봉상에서도 지금 계속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죠. 이럴 때는 매도 방향으로만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매도 방향으로 하고 있다가 예, 이렇게 큰 수익을 취하면서 예, 돈을 쓸어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예, 매수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매수는 절대 보지 말고 예, 이 매도 신호 나와서 일봉상 매도 주죠. 매도만 보, 보시라 말이죠. 우리가 느낌상으로 자꾸 하락하면 또 매수하고 싶어요. 큰 차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끝없이 추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니까. 이 mhcd는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이 신호에 매도로 봐야 합니다. 매도로. 설사 매도하지 않더라도 매수는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매수하면. 여러분, 자꾸 역방향 매매하지 않습니까? 저점에 매수하면 안 되겠느냐. 뭐, 지나오보면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 되어버리죠. 뭐 추락해버리면. 예. 큰, 그, 어떤, 이 차트상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이거 매도를 못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푹 떨어졌을 때, 그죠? 렇 그렇지만, 이 기계가 매도 실로가 나왔을 때는, 아, 매도를 해야 됐구나. 이것만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여러분은 큰 손실을 안 당해요.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필히 이 MACD는 내가 화생 투자를 하는 한이 한에 있어서는 MACD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잡수신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초기화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호가잔량.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정확한, 어, 실, 바로 이 순간의, 어, 매수세와 매도세를 나타내는, 에, 바로 밑터니다 이게. 이거는, 이걸 무시하는 순간, 어, 여러분 계좌력은 아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이 신호, 이 호가잔량에 대해서도, 어, 예전에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등한시를 했었죠. 근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이 호가 전략만큼 정확한 지표가 없어요. 이 순간에 과연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이 호가 전략이 가장 어, 효과적이었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대단히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셨을 때는 예, 매도 쪽으로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수가 나오면 매수 쪽으로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 매도했던 그 세력이 계속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아, 효과 예, 잔량이 매도 쪽으로 늘어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 추락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잠시 반등을 할수 있을지언정 추세 방향은 하방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묻고 푸드옵션에다가 어, 몰빵을 찍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매매를 한 28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됐으면서 느끼게 되고 또 모의 투자를 1년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한 유튜브 방송한다고 제가 직접 모의 투자한 걸 갖다가 보여드렸죠 이제 뭐 이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나온 모의 투자입니다. 파생 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트 이 재테크 중에서 말이죠 이렇게 모의투자 연습을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가서 그 재테크를 갖다가 연습할 수가 있습니까 뭐 부동산 경매 그거 연습되는 그 도구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그 경매도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지만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피 같은 돈 1, 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잘못되면 뭐뭐 뭐 평생 애물단지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경매는 또 대단히 또 어려워요 그죠 건축법도 알아야 되지 토지법도 알아야 되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거의 준 법률 전문가가 돼야지 부동산 경매를 할수 있는 거죠 뭐 남들이 안 사는 안 사는 물건이 말이야 맞이 못해서 나온 게 법원 경매인데 초보 경매 투자자가 그걸 다 캐치해 내겠습니까 그 하자 투성이를 갖다가 결국은 초보자들의 기록은 당하는 거죠. 그죠? 단지 그 가격만 싸다는 거에 매력을 느끼가지고,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죠? 그럼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뭐? 실패한 내용을 갖다가. 실패한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뭐 강자만 잔뜩 많고, 그죠? 자, 이렇게, 화생 상품은 이 투자를 모의를 할 수, 있, 뭡니까? 연습을 할수 있다는 이 도구가 생겼어요. 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니터자 인증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공요일도 연습이 됩니다 시세가 바로바로 떠요 시세가 바로 뿌려줍니다 똑같이 9시부터 3시 45분까지 계속 같은 시세를 그날 지금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을 시세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요일도 매매가 될수 있다는 게 대단히 장점이 크죠. 이런 걸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꼭 밑바닥까지 추락하신 분들이 제기하셨으면, 그 제기하도록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위클리 옵션이 나오므로 해서, 목요일마다 또 대박이 터져요. 그죠? 대박이 다섯 배, 뭐, 저번에는 몇 배입니까? 뭐 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박도 터졌죠, 그죠? 뭐, 30배, 50배, 뭐, 60배까지 터졌죠. 하루 만에 말이죠. 60배 터지는 뭐, 재테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60배. 눈 씻고 찾아봐도 60배 터지는 재테크 없어요. 100만원만 질러도 말이죠. 60배니까 6천만이 되는 겁니다. 100만원이 한번 질러놓으면. 그게 바로 위클리 옵션이 장점이죠. 내 100만원 없다 손치고 어? 질렀는데 그게 그냥 60배 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어... 목요일날 발생이 되는 거죠 목요일날 목요일날이 만기이지 않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이 만기 대잔치가 벌어져요 로또가 토요일날 대잔치가 벌어지죠 오죠? 그렇죠? 추첨하는 을 날이니까 아, 토요일날 옵션은 목요일날이 대잔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옵션 매수자가 돈을 버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전성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콜인지 풋인지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콜과 풋을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쪽은 꽝이 되더라도 한쪽 이게 뭐 60배가 터졌으니까 5 9배는 터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런 재테크 중에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테크 재테크 많은 그런 동영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말로 하는 재테크죠. 실질적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보여드리고 있고 옵션 투자가 이렇게 60배가 터지고 이렇게 이런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재테크 수익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뭐 허무 명랑한뭐 이야기일지언정 아니 뭐 도전을 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가장 강력한 시대 사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이 주가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외국인처럼 아, 올렸다 내렸다 막 돈이 이제 우리는 그만큼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 할수 밖에 없죠. 외국인 자신이 주식을 사면서 단가를 높이고 팔면서 막, 팔면서 뭐, 푸풋서막 어? 수익을 거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중에서 자본주의, 주식, 자본주의 중에서 이제 증권 시장의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죠. 돈으로 이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막, 시시각각 변합니다. 또, 자본주의 증권시장 중에서는 또 꽃이, 꽃이, 꽃이 바로 이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을 따라갈 만한 게 없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주식이, 주식보다는 한 선물이 한 일곱 배 정도 수익률이 높아요. 주식이 한 1%라면, 어, 선물 한 7% 정도 이렇게 변동이 돼요. 또, 또, 선물에 대한 또한 일곱 배가 옵션입니다. 뭐, 종목에 따라서 어, 다를 수가 있는데, 등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이렇게 7배. 이건 또 추세 방향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또 높고, 만길 같은 때는 60배까지 터진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필이이 위클리 옵션을 도전해야 됩니다. 위클리 옵션 이것이 나온 지가 9월 23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한세 달, 네 달, 4달, 그죠? 네 달밖에 안터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렇게 주간 옵션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 이제 주간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뭐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이 위클리 옵션이 나오므로 해서 대박이 만기다 5배 10배가 터집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20배 뭐 이렇게 막 터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찬스를 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죠 목요일날 들어서 대박을 터뜨린 게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예. 그러다 보면 또평기에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죠? 평 이제 수익을 취해놨다가 아, 목요일날 예. 또소액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클리 옵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제로가 된다고 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사업을 할때 자본주의에서 위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죠 뭐뭐뭐 뭐, 뭐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가스를 비롯해서 전기 그 다음 불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업 그죠 사업도 엄청 위험합니다 대부분 깡통다 쳐요 5년 안에 그죠 식당 개업해 가지고 뭐 5년 안에 뭐다 그들 나버리고 길거리에 나 앉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본주의는 참고다 어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뭐 아파트 이렇게 말이죠. 저당 설정해 가지고 그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 막자 타는 거죠. 그죠. 아파트 출장 분양받는 거는 다 건설업체에 돈 갖다 내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잠시 뭐 반등했다가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점에 매수해서 일정 사고 팔고를 해야지 되는 거지. 계속 묻어둔다 해가지고, 뭐,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 수익률은 높은 대신에, 예, 이제 수익률 높은 대신에, 예, 깡 꽝통 찰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어.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 그죠? 은행 예금 적금. 그거 해가지고는, 뭐, 물가 상승을, 뭐, 커버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예금 적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온, 우리 나이에, 뭐, 지금, 뭐,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 작은 투자 금액으로, 어떻게든지, 예, 빠른 시일 안에, 예,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뭐 20대도 아니고 말이죠. 30대도 아닙니다. 예, 50대에 맞는 투자법은, 어, 조금 위험하지만, 아, 그것을 우리가, 어, 성공해서, 어, 또 다시, 예, 예, 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그게 바로 이제 옵션에서, 어,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죠. 옵션에서. 매번 또 대박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뭐 매번 대박이 난다면 참 수익내기가 좋은데 예, 매번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안 났다가 또, 또 대박이 뭐 갑자기 또 대박이 터지고 이러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매수를 하게 되면 어,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매수 콜옵션과 푸드옵션을 동시에 매수하는 걸 양매수라고 하는데 예, 그게 바로 다섯 배1배 터지면 예, 하나 꽝 되더라도 네 배, 아홉 배는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 아 목이 터져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음. 예, 하이튼이 기회의 땅에서 어, 도전을 하시고, 그동안 수많은 어,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막 이제 지금은 막 입이 아플 정도로 지금 많이 올렸네. 뭐, 수많이 올렸죠, 그죠? 파생 투자 전성 시대, 코러션 서른 배 터졌습니다. 어? 그 다음, 에 13배 하루만에 13배 더졌습니다 뭐, 0.01이 막, 응? 고가가 0.13까지 13배. 뭐, 13배가 터졌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이 상황에서 우리한 배만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한 배만 먹어도. 어? 13배까지 가면, 뭐, 간쫄이죠. 그죠? 예, 그럼 또 소액으로 가지고, 소액으로 또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또 대포가 늘어나고, 장을 바라보는 장세 판단 능력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죠. 수많은 그래프도 올려드렸고, 뭐,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9편인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주제로, 이렇게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방법을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메시지가 뜰 겁니다. 바로 참, 참여,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은 또 질문을 하시면, 또이 방송할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시면 어, 어, 그동안 좀 망했던 것 주식 투자로 망하신 분들 뭐 비트코인을 들어가서 또 망하신 분들 또 해외 선물이 좋다 해가지고 또 쫓아가지고 또 한방에 훅 날려 가신 분들 그런 거는 뭐참 해외 선물 이거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이게 뭐 외국인처럼 말이죠 이렇게 무슨 정보가 제공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뭐 호가잘량이라든가 뭐 이런거 뭐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영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옵션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옵션 투자로 성공을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서 성공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수수는 어떻고 뭐 수많은 강사를 다 해드렸습니다 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편 방송에서는 MACD 지프는 어떻고 효과 잔량을 이용해서 어떻고 프로그램 왜 일어나는가 베이스는 왜 중요한가 음, 엄청나게 많이 강했죠 그다 음 투자 성공 요인 분석은 어떠하고 예, 눌리목에서 해야 되고 실관이 소가 되니까 이때 매수해서 대박장을 예, 이익을 실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50대의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신분 길거리 나 앉을 정도까지 돼야지 밑바닥이죠 그죠 음. 노가대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힘쓰는 곳이 바로 노가대판입니다 건설 현장 마지막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고 뭐 머리에 뭐 든게 필요 없습니다 무조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무거운 거 들고 공반하고 올라다 내려라 하다 보면 이제 인생의 쓸맛을 느끼게 되죠 50세는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젊은 사람도 넘쳐나는데 50대인 사람을 누가 씁니까 어, 힘도 없는데 그죠 음. 어, 이분들이 이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테크인데 아, 이게 뭐 하루, 하루 이틀가 될 수가 없어요 한 1년간 방송을 보시고 모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모의 투자를 하실 때 직접 주문도 넣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거 주문 넣기가 어? 이건 내가 이거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네. 없어 지금 음? 이 모의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거 어? 모의거래 인정시입 때 한국거래소 이게 국가에서 말이죠 그건 준공공기관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좋게 시스템이 좋아요 이거. 어? 이걸 예, 연습을 하시면서 한 1년간 하시면 서민갑부 충분히 됩니다 저도 어, 1년 넘게 이 모의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깡통 차보고 뭐 어? 위클리 옵션으로 뭐 깡통 돼버리고 이 위클리 옵션은 깡통이 돼버립니다 뭐, 이 행사 가격을 못 맞추면 다른 건뭐 주식이라든가 선물 이런 거는 깡통은 되지는 않아요 뭐, 뭐 아무리 매매도 깡통 낼 수가 없어요 잘잘안 납니다 깡통 근데이 옵션은 예, 외가 같은 경우는 외가격 이런 거는 그냥 깡통입니다 그냥 실입니다뭐 이렇게 갖다 넣어도 이렇게 오르면 다 날라가 버려 요 그래서 옵션은 뭘잘 모르 모르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이 세상 위치가 안 그렇습니까? 모를 때는 한없이 뭐 어려워요. 그죠? 근데 알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유클리 옵션, 옵션으로 어, 성공을 주면서 어, 희망을 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또 310포인트까지 예측했는데, 이번은 뭐, 코리, 뭡니까? 코리나 바이러스인지, 코리는 이게 생기물에 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추락을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또 예측도 했고, 24배 터졌다는 사실도 이야기했고, 그죠? 기초가용도 뭐 코로 매수한다는 뜻이고, 뭐이 상세한 내용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기초가장 보시면 다 나타납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면. 장세 판단 넣냐 그죠? 뭐, 티까지는 어떻고. 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그죠? 대박 터진 날, 19배 터졌고. 에, 이런 성공하는 법을 보고, 아, 이게 뭐, 8배 터진 관계는 그래프도 한번 보시고 해야지, 아, 이, 이게 바로 8배 터지는구나. 말만 8배가 아니고, 어떤 수치에서 그래프가 어떤 상태였고, 이때 8배가 어떻게 터지고, 며칠 만에군요.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8배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m a c d 매수 시점이 정확했다, 그죠? 여기 매수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 매수 신호를 믿고 갔으니까, 결국 8배까지 터지는 거죠, 그죠? 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m a c d 지표가 아주 정확하다. 아, 정확한 반면에, 이제 자꾸 실패할, 이거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신호 자체가 100%일 수가 없어요. 지표가 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큰 수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또1 9배 터지고 그죠. 1 9배터진고콜 대박 이런 대박은 말이죠.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뭐 대박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로또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뭐 로또에 당첨을 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죠. 뭐 저기 로또는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은 예, 확률이 아주 높아요. 1년 정도 하시면 예, 충분히 가포가 될것로 저는 믿습니다. 꾸준히 그 한면 도전을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1년 또는 2년 준비해야 됩니다. 무작정 막 실전 투자하시면 안 돼요. 1년간 모의 투자를 해보고, 깡통도 내보고, 또 수익도 내보고, 그래서 한 3개월 연속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실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실전 투자하면 안 됩니다. 피가 같은 돈, 수업료라고 하죠? 수업료로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그죠? 명심하시고, 꼭 모의 투자 1년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무조건 돈 버는 매입법은 상승장일 때, 이 매입법이 통했죠, 그죠? 꺾여버리면, 5일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참 힘들어요. 그죠? 완전히 뭐 추락을 해버렸죠. 그죠? 5일선 밑으로 지금 이게, 검은선이 5일선인데, 5일선 밑으로 지금 박살나 버렸잖아요. 거기다 또21 밑에까지 가버렸잖아요. 음? 이제 하락추소를 접어들었죠. 하락추소 5일선 밑에서 놓, 아, 저 21선 밑에서 놓으면 하락추소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항상 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시세에 수능을 해야 되고, 외국인의 포지션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강의를 엄청나게 해드렸어요. 그죠? 뭐 결제 가격은 어떻게 하고,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자, 옵션 투자 시 위상은 뭐고, 뭐, 목이 터져라고 지금 외쳐드렸습니다. 이 수많은, 뭐, 어, 엑기스 방송을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일곱 배 터지고, 뭐, 은퇴한 이후에 또 취미도 하고, 그죠? 부업으로 또이 선물 옵션을 하시면 좋, 좋죠. 위클리 옵션은 어떤 거라든가, 어떤 사실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양매도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뭐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성공할 것이다. 그죠? 망길이 없고 그죠 돈번도 받는 꿈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죠 그죠 이런 이야기도 오픈을 했습니다 자 100배 예상이 안되고 그냥 무너져 버렸죠 거의 뭐 재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은 욕심을 부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욕심통제를 잘 해야 돼요 이게 그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자, 이렇게 진짜 어떨 때, 네, 대박이 오고, 눌리목일때 우리가 대박이 온다고 이야기했죠. 음. 자, 우리, 어, 유클리 옵션 투자 방법, 그죠? 음. 이런 32위가 터지고, 그죠? 이런 장은 또 연말 장인데, 예, 우리 또 내년에 한번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실패한다 하더라도, 뭐 실패가, 아, 전화 1억이 됩니다. 7.8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일곱 번 실패하고, 예. 또, 여덟 번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 실패가 많아요. 그죠? 실패 속에서 이제 성공이 나는 거죠.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하고 또 개선하고, 또, 그래서 자수 지식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때는, 아, 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죠. 운전 연습. 운전 연습도 몇번 넘어져요. 자전거 타기 마찬가지죠. 그죠? 몇번 넘어진데, 이제 어느 순간, 아, 이게, 아, 균형을 잡게 되면서 자전거 운전을 아주 잘 하게 되죠. 옵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자꾸 넘어집니다. 깡통 수 없는 깡통을 내죠. 원인은 이제 다이야기했죠 그죠? 외 가격은 선대지 마라. 등가격이나 내 가격으로 해라 그죠. 또 옵션 만길 때는 적은 금액만 해라 그죠. 이런 모든 활용을 잘 하시면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기일은 어떻고 그죠. 유망 사업. 요새 유망 사업이죠. 최신 유망 사업 아닙니까? 최신 유망 투자 사업입니다. 뭐 이걸 갖다가 동한씨하시는데 어?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에 말이죠. 어? 방앗간을 하겠습니까? 무슨 다방을 하겠습니까? 뭐 노래방 개설을 하겠습니까? 다함물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든 사람은 다, 아, 뒷차탄 사람은 망해나갑니다. 권리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권리금도 못 받는 게 되죠, 그죠? 노래방이고요. 처음에 노래방 시작한 사람 돈 많이 벌었죠. 권리금 받고 다또 떠나고, 그죠. 나중에 이제 잘 된다는 소리 듣고, 노래방 개설했는데,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많고, 이제 수요자가 이제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가게가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권리금도 이뭐 거의 다 포기되고, 망하는 거죠, 결국은. 자, 이, 이, 이 최신 유망 사업이 선물 옵션으로 지금 파생 투자 전성시대죠. 이 파생 투자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필요되었는데 다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사업, 투자 사업, 투자 유망 사업에 도전을 하셔서 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양매수 전호의 시점.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고, 그죠? 그 다음날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수없는 만개일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그죠? 이제는 뭐, 이거 보시면, 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터진 모습을 30배, 1 터진 부분은, 아, 어떤 상태에서 30배가 터졌다. 그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 처음에는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해서 30배가 터지는 거지, 그죠? 대박의 조건도 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양매수 전성 시대, 또 다섯 배 터지는 거, 뭐, 무한한, 어 동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귀한 시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동영상, 어, 어, 어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시간 나실 때, 예,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20배라든가, 뭐, 14배, 예? 예, 어떻게 해서 일, 7배가 생기고 그죠 하루 만에 이틀만 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어? 뭐 불법 사설 대여계좌 절대 쓰시지 마시고 지금 뭐 기본 여탁금이 천만원으로 인하되었으니까 이제 대여계좌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천만원 없으면 대출 요새 잘되니까 대출 해 가지고 말이죠 어, 성공을 하셔야 돼요 대출 받아서 이걸 하기 전에는 모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대출이 중요한 게아니는거 모의 투자를 일단 수익이 나야 됩니다. 모의 투자로 모의 투자로 수익이 3 개월 연속 나지 않으면 이건 뭐 대출이고 나버리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로 3 개월 연속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되면 뭐 대출 받으면 뭐그 금방 그다 갚아버리죠, 그죠? 저도 뭐 대출받아서 다 갚아버렸어요 지금 그리하시고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단계에 또다 하셔가지고 또다 박살나고 뭐 피트코인 하셔가지고 또다 박살나고 그렇죠 위클 옵션으로 새로운 투자 그죠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세계에 빨리 진입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신세계니까 꼭 알아놓으시면 쉽게 돈벌수 있는 그런 재택, 크죠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리버리 하면 다 깡통됩니다. 응? 네. 47배. 기쁜여따금이 천만 원이나 되는 거, 죠 2019년 12월 1일부터 이제, 원래는 삼천만 원이었어요. 이거 선물 옵션 하려면, 하려면 삼천만 원이 있야 되는데, 이제 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사전교육도 한 시간만 받으면 되고, 그죠? 뭐, 이조자세 시간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아주 이제 쉽게 선물 옵션을 투자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 자, 투식투자기 이제 뭐 개념, 뭐 뭔가 뭐투자도 모르신 분도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클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기초부터 어,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이 방송이 귀한 지침이 되시고 투자의 방향타가 되어서 여러분도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서 성공을 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가 나와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혼자 수익 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직접 또 장시간 동안 또좀 이상해 징크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 하여튼 그 <웃음> 매매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서 순간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예. 몰빵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가 고가 절가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분할 진입 분할 청산 그렇게. 네. 음,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테그 중에서는 왕이고, 그죠? 주부들이 하기에 참 좋아요. 이게 한두 시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자, 희망이 없을 때, 그죠?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어, 어, 옵션 투자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투자 모르고는 뭐 재테크 할필요 없죠. 그죠? 대박 인생 꼭 실현하시기 바라고 아이고 뭐 이거 엄청 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그죠? 하루 종일 지금 클릭을 해도 지금 클력을다 못할 정도로 방송을 많이 예, 170 예. <웃음> 100, 화면이 172에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쭉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 이제 모의투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기초부터 쭉 따라오시면 이 선물옵션 할수 있는 방법 매매 방법 이런 화면만 이건 이제 대신증권 화면인데 다른 증권사 다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한 28년을 봤기 때문에 이게 눈이 일이가 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뭐 따라하시면 좋은, 좋은, 그, 판단, 장세 판단 능력이 계속 생길 겁니다. 처음에는 잘안 생겨요. 뭐 금방 됩니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도대체 말 수가 없고, 예?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 하는데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지나고 나면 쉬워요. 그죠? 그 순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려갔다 보세요. 1월 31일 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보면 더올라가는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 버리고. 또 뭐,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 버려. 그죠? 상당히 맞추기 어렵죠. 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분할진이, 분할정산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계, 한계까지 이렇게 맞추기는 무슨 전쟁이다, 이러고. 맞출 수가 없죠. 그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쭉 내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수익 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웃음>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서 들을 수 없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구편 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50대 밑바, 밑바닥까지 추락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어,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하시고 꼭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